자 저번시간 이어서 계속 게임을 진행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레노입니다 자 저번시간에 질병이 퍼지기 시작해서 저희가 빠른 속도로 이렇게 템플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죠 일단 기다려보고 자 지금 몇 명이 살해를 당했기 때문에 이제 비어있는 자리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좀 신경을 써줘야 될것 같아요 그쵸 뭐야 이거 뭔 소리야 이거 또 자, 이상한 소리가 들리긴 한데 지금 봄이 왔어요. 뭐, 어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봄때 이렇게 상인이 찾아온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약간의 재료를 좀 팔아가지고 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 바이오드를좀 팔아가지고 음식을 좀 살게요. 음... 아, 아니야. 좀만 더 팝시다. 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일단은... 어... 장작이 좀 많긴 해요. 많아서 이거 정리해도 될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거래를 합시다. 한 40개 정도 저 얻으면 봄때 먹을 게좀 많아지기 때문에 괜찮아질 것 같아요. 이렇게 거래를 합시다. 일단 이거 우선순위 올리고 그 다음에 여기는 말이죠. 굳이 우선순위를 빨리 올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만약에 재료가 없으면 와서 캘테니까요. 그쵸? 자, 정리 좀 할게요. 자, 마크가 거의 안 남았죠? 이제 사라질 때가 됐는데... 아, 여기 있네요. 하나 정도는 내비둘까요? 음, 그래도 될것 같긴 한데... 그럼 내비둡시다. 자, 이상한 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하는데 몇거좀 관리해줘야 돼요, 저희. 그리고 이게 완성이 되면 저희 저장고가 가득 찼기 때문에 저장을 못 하는 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보다는 빠르게 창고를 좀 만들어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이쪽에다 만들겠습니다. 아니, 잠깐만. 너네 뭐 하는 거야? 아니, 왜 그랬어요? 음. 이해가 안 되죠? 지금 뭔가 부족한 게 있어서 이렇게 시위를 하다가 살해를 당한것 같아요. 일단 부족한 게 뭔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이 부족한 것들이 이 빨간색이에요. 아 머리 아프죠? 어떻게 해야 될지 솔직히 고민이긴 한다. 자 나뭇가지가 필요하니까 이거는 어 이런 거보다 이렇게 나 스틱을 좀 구해야 될것 같아요. 그쵸? 스틱을 구하게끔 조질 취합시다. 저희가 스틱이 많이 모자르기 때문에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와요? 어디아 이거 불타고 있죠. 자 빠르게 우물을 좀 만들어 줄게요. 자 우물은 여기다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순위 올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어떻게 할수 있는 게 없으니까 속도 빠르게 하고 이게 좀 빨리 처리가 되기를 기다려 볼게요. 또 싸우죠? 어디야? 어디입니까 소리가 이상하게 들렸는데? 하... 지금 불타고 있어요. 자, 빨리빨리 불을 꺼주세요. 이거 빨리 만들어주시고 안돼! 어 다행이에요. 이거 만들어지기 전에 자동으로 꺼져가지고 정말 다행이죠. 일단 그렇다치고 일단 이거 먼저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 짓도록 할게요. 그게 맞는 것 같아. 요 자, 스틱이 부족하니까 일단 우선순위를 이렇게 지정을 할게요. 그냥 현재로선 방법이 없네요. 아, 트레이더가 떠났죠. 매달 봄마다 오는 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일단은 좀 지켜봅시다. 이게 뭔소리일까 또? 음... 어디 갔을까? 아 그나저나 이런 애들 빨리 치워야 된다. 얘 시체가 썩어서 질병에 걸릴 수 있어요. 이렇게 말이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죽을 각인데 아 잠깐만요. 이제 영웅이 온다는 얘기겠죠? 이건 좀 기다려야 될것 같고 자, 우물이 빨리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 이걸 만들어주는 게 어떨까? 좀 급한데 기다려 봅시다 자... 타워에 지금 사람들 이렇게 등록돼 있죠? 그래요 자, 기다리고 어디야? 자, 왼쪽 버튼 길게 누르면 이렇게 포커싱이 됩니다. 자, 한번 지켜볼게요. 와하난 분명히 엘프를 고용했던 것 같은데. 인간 사람이죠. 상대가 엘프가 아니로... 잠깐만, 엘프를 선택했을 텐데 왜 인간이 나왔지? 뭐 일단 이건 좀 지켜봅시다. 뭐 어찌됐건 저희한테는 타워들이 있으니까... 좀 멀리서 저격이 가능할 겁니다. 한번 지켜볼게요. 범위가 상당히 먼 걸로 알고 있어요. 그쵸? 피다는 거보십시오 하하! <웃음> 잘 가라. 무기 있니? 무기는 안 주네요. 아쉽죠? 자, 이두 아이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제 곧 죽을 각인데 뭐 보내줘야죠. 방법이 없네요. 이거 빨리 빚고 그 다음에 이것도 우선순위 올릴게요. 이미 자원들은 다 있으니까 별일 없을 것 같아요. 아.. 다들 지금 병 걸리고 난리가 났죠? 이거 병 걸려.. 병 걸려 죽는 소리가 들렸는데 자, 한명 죽었죠? 아.. 그래요.. 이거는 다른 이야기고좀말힘 내봅시다 여러분 자 얘도 이제 죽을 겁니다 죽나요 안 죽나요? 죽을 것 같아요 이제 0%죠 미안하다 어쩔 수가 없구나 자 어찌됐건 이거를 좀 빨리 지어야지만 치료도 하고 시체도 처리하니까 아, 속도를 좀 빠르게 진행을 해볼게요 이런 것도 그냥 빨리 짓자 잠깐만 족장 놀아? 네. 아 이거 때리고 싶은데 그쵸? 아 족장이 아니구나? 이거 어떻게 네. 때리지? 일어나 임마 이래야지 자 빨리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없어요 자 우선순위 올리고 뭐 이것도 중요하긴 한데 일단 지금 병걸린는 사람들이 다 걸린 것 같아요. 지금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다들 해골 마크를 이렇게 뿌리면서 이동을 하고 있죠. 이거 먼저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거 먼저 합시다. 자 빠르게 만들어 주고 있죠? 다행입니다. 일단은 여기 나뭇가지가 많이 없으니까 이런 거 미리미리 좀 캐야 될것 같아요. 자, 20명에서, 아니, 19명에서 16명까지 떨어졌죠. 좀 기다려볼게요. 아이고, 해드마크가 상당히 많구만. 여기 죽은 아이들 있고, 여기도 있고. 이번엔 사제 역할이 상당히 클 거예요. 빨리 만들어 주시고, 이 와중에 다행인 건 아이가 자랐어요. 뭐야? 이거 꺼지세요. <웃음> 괜히 어색해 버렸죠. 자, 이렇게 되면, 바로 시심이 투철한 아이들을 지정하면 될것 같아요. 여기는 누구를 하면 좋을까요? 음. 실제 보니까 이 동전 대가리보다는 이 금색 혓바닥이더 벌에 적합한 아이인 것 같아요. 그쵸?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일단 얘를 지정하고, 자, 사제들 움직이면서, 아이고, 지금 이 와중에 병 걸려서 죽는 애들이 많죠? 자, 사제들. 할라, 할라, 어디 갔어? 사제를 찾읍시다. 자, 치료하고 있죠? 자, 빨리빨리 치료하십시오. 자 이런식으로 죽은 아이들은 음.. 이렇게? 이걸 뭐라고 해야 되죠? 그냥.. 음.. 가루로 만들어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쵸? 야 그전에 너네들 아픈데 너네들이 먼저 치료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 내 개인적인 생각인데 말이지. 뭐, 어찌됐건 이건 좀 지켜봅시다. 지켜보고 여기서성부를 시킬 거예요. 호이 됐어요. 너 치료 된거같 맞지? 이제 병 없지? 그래 병 없어요. 자 일단 이렇게 놓고 이제 건물들을 하나씩 하나씩 추가를 시켜야 됩니다. 스케빈저헛 있죠. 세기 뒤진 애들인 것 같은데 여기서 네 가지 연료들을 얻을 수 있어요. 이거는 일단 완성되고 나서. 한번 지켜보도록 할게요 야 일어나! 아... 이 특성... 이거 안 되겠는데 이거... 자 죽은 아이들 빨리 채워 가십시오 또 자, 이제부터는 더이상 죽는 애들은 없을 것 같아요. 잘만 관리하면요. 자, 또 죽은 아이들 이렇게 데려가죠. 으흠 뭔 말인지 모르겠으나 일단 뭐 애도하는 거겠죠. 시체들 빨리 정리합시다. 너 말고 사제한명 어디 갔니? 너너 너 놀면 안 된다. 그래, 잘했다. 자, 성불하시고 다음 생애 어, 착하게 살아라 어디보자 지금 치유하고 있죠? 얘가 힐러 역할도 합니다. 질병도 치유하지만 할라 할라 슬크가 뭐 사라진 것 같죠? 다행이에요. 자 빨리 움직이면서 치료해라. 할라! 응? 아 깜짝이야. 자 여기서 이제 필요한 것들을 좀 정리를 합시다. 이제 부족한 게 없으니까 먹을 것만 좀 신경을 쓰면 될텐데 일단 지금 3명밖에 없으니까 일단 다 지정을 해야 될것 같긴 해요. 근데 지금 여기 사람들이 다 죽었잖아요. 그러면 또 방어를 하긴 해야 돼요. 방어를 하긴 해야 되니까 여기다가 다시 재지정 하고 사람들을 다시 좀 빡세게 키워야될 것 같아요. 정 안되면 나중에 브리더를 좀 구해야될 것 같아요. 브리더 어디갔니 브리더. 사람이 없어서보 이더 역할을 할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네요. 조금만더 기다립시다. 이제 기다리면 두 명이 성인이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또 다른 일을 시킬 수 있겠죠. 참고 저희한테 뼈가 없기 때문에 음... 제 생각에는 뼈를 구해야 되겠죠? 뼈하고 뭐 사실 이런 거다 해... 뭐 뭐라 그래야 되죠? 이런 거다 필요하긴 합니다. 아마 이 건물은 좀 많이 필요할 거예요. 앞으로도. 저어찌건 빨리 작업 좀 합시다. 그래요. 잘가요. 자, 아직까지 지어야 될 건물들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 사람들이 부족한 광대로 이런 걸 지을 여력이 없어요. 이건 좀 기다려야 될것 같아요. 어디 보자. 벌써 10년이 지났네요. 칼도 보자는데 어떻게 할수 없고. 뭐 개구리도 보자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어딜 캠프파이어 쪽으로 이동하라고 이렇게 지시 내렸는데. 자니? 자는 거 아니죠? 음 됐고. 자, 두 명이 성인이 됐고 슬슬 브리더를 키워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자, 브리더. 괜찮아아 이가? 한 명도 없어요. 큰일났네. 기다립시다. 자, 이제 산들 좀 고용을 할게요. 어.. 네명을다 고용을 합시다 일단 재료가 좀 필요하니까 하나 둘셋넷 어차피 조금씩 필요하니까 그냥 이렇게 다 지정을 해도 될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어.. 여기 보시면 도구가 필요하네요 도구 도구가 필요한데 그러니까 4대 빼야겠죠 아, 도구가 없으니까 많이 슬픕니다. 아마 철광석이 필요할 거예요. 철광석이 필요한데 철광석을 캘려면 광산이 필요하죠. 근데 광산이 우리 주변에 있나요? 어, 있네요. 자, 이 녀석은 어떻게 지으면 캘수 있을지 한번 봅시다. 철광산이 있는데 판자가 필요해요. 판자가 필요하죠. 이번에 판자를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지 한번 볼게요. 아, 이 녀석이네요. 럼버밀. 이걸로 살짝살짝 돌리면 둘다 연결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요. 일단은 이렇게 지어야겠네요. 그쵸? 일단 이렇게 지었고 이거 먼저 우선순위 올려야지만 다른 작업이 진행 가능하니까 일단 이거 먼저 진행을 합시다. 자 혹시 모르니까 여기 창고에도 사람들을 좀 고용을 할게요. 이렇게 이렇게 지정을 하겠습니다. 알아서 부족한 자원들은 채워줄거라 생각이 돼요. 아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데 기분 탓인가? 그리고 참고로 애들끼리 싸우다가 빈자리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거 가끔씩 좀 눌러줘야 돼요. 이런 거 보세요. 일단 지금 어... 여기 보시면 장작이 좀 많이 남아서 문제는 없긴 한데 아이고 이거 보세요. 나무가 부족한 이유가 있었죠. 이렇게 고용을 해서 자, 나무를 캐도록 지시해내립시다. 은근 마이크로 매니징이 필요한 게임입니다. 여기서 우선순위를 지정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할수 있을까? 딱히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음.. 그냥 내비둡시다. 자 다시 19명이 회복이 됐죠 그러면 일을 좀 시켜봅시다 자런버이 만들기 시작했죠? 오케이 뭐야 빠르게 판자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아 잠깐만 지금 운반할 사람들이 한 명밖에 없으니까 일단 한명 가지고 좀 커버를 해야 될것 같네요 그쵸? 자, 그리고 너네들은 빠르게 나무들 벌목해야 된다. 어? 어, 지금 누가 죽은 것 같은데? 아이고, 노안으로 사망하셨습니다. 뭐 이러면 어쩔 수 없죠. 딱 이렇게 되면 어쩔 수 없고. 브리더를 좀 지정을 해야 될것 같은데, 우리 우리한테 맘에 드는 속성으로 좀 바꿔야 될것 같아요. 아 근데 사람들이 없죠. 큰일 났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비둡시다자 네, 어찌됐건 그... 집을 좀더 많이 만들어야 된다 우리. 일단... 이걸 돌리면... 아 이쪽은 멋지네요자 여기는 가능? 또 이렇게는 가능하네요 이렇게 지을까요? 아 이렇게 지읍시다 조만간 20명이 다찰것 같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판차 지금 몇개 생겼니? 어우 많이 생겼죠 어 그러면 이렇게 하자 판차 가지고 이것저것 지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이게 바로 예, 철광입니다 자, 이제 철광을 만듭시다. 아이언마인 여기다 짓고 지금 해골 병사들이 이제 겨울이 되니까 다시 어, 생성이 되려고 하네요. 기다릴게요. 총 안되면 여기에 타워에다 사람들 배치하면 됩니다. 남남한명 있죠? 야, 아. 딘보, 딘보. 두 명을 배치할게요. 아,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어디보자 한명 여기 생성됐고 뭐 알아서 올 겁니다 어느새 겨울이 왔고 음, 자원들은 어느정도 잘 모으고 있고요 그죠아 그리고 이런거 있죠? 어디야? 야, 빨리 튀우렴. 빨리 튀우렴. 이게 고블린이 죽은 거요? 예 누가 죽은 거요? 예 아마 적군이 죽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자, 얘는 이렇게 오고 있고. 아니, 이게 단축키가 없는 건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어? 이거 좀 확인을 해볼게요. 네, 이벤트를 보고나서 우리집 쪽으로 이동을 못해요. 어떻게 하면 이동을 할수 있을까? 흠.. 머리가 아프네요. 자 여기는 스틱 좀 많이 모자르니까 어, 우선순위 좀 올릴게요. 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곧 아이들이 한 3명 정도 다 연달아 성인이 될것 같으니까 이것도 우선순위 올립시다. 그리고 이 아이 아 해골병사가 아니었구만 일단 내비두고 잠깐만 그러면 해골병사가 어디갔죠? 이제 올 때가 됐는데 에이 내비둡시다. 타워에서 알아서 죽이겠지. 자 속도 올리고 지켜볼게요. 그리고 여유수대 이런거 우선순위 좀 올릴게요 이거 업그레이드가 될지 안될지 모르겠는데 어디야 야 우리의 적장 강하죠? 전투력 8크 그러게요 전에 자 일단 정리하고 옵시다 나오시고 그리고 지금 이쪽이 가득 찼으니까 굳이 어 로그를 더캘 필요가 없어 보이긴 한데 지금 소모량이 또 생기기 시작했으니까 그냥 내버려둘게요. 자 이런거 스틱을 빠르게 켜자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배워 놓은거는 알아서 좀 잘할거라 생각이 드는데 그쵸? 이건 좀 차근차근 지켜볼게요. 이제 부족한 거 있나요? 뭐 아직 모르겠는데.. 자 일단 집 먼저 만들자 얘네들 집 없으면 분명히 난리를 칠 건데 그거 감안해야지 자 만들고 있나요? 빨리 와서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집원내가 알아서 와서 지어주겠죠 뭐. 자 중간에 온도 체크 한번 할게요. 아 다들 따뜻하죠? 아 이러면 됐어요. 얼어 죽을 일은 없을 것 같고. 아니 이게 뭔 소리야. 아 잠깐만. 저 아이템 없다고 싸우는 거야? 그러면 안되지 나 한명 더 지정을 할게요 어디야 어디야? 어디서 싸우는거야 지금? 어디야? 왜그래 왜그래? 정신차려 자 이거 빨리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이거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됐어요. 어디보자. 어.. 백조 공주가 와가지고 우리한테 뭘 원하는 걸까요? 자, 다섯 개 개구리를 주면 기적을 보여준다는데 우리 개구리 없잖아요. 어쩔 수 없죠. 아니! 아니, 너무한 거 아닙니까? 우리 개구리 없는데 하. 아니, 개구리 는도왜 재웁니까, 이거? 너무하죠? 자, 빨리빨리 작업들 해주시고 그래도 참고가 양이 많으니까 어떻게든 버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 더 만듭시다. 자 어디 있더라? 이 아이죠. 세개다 연결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근데 불가능한다. 일단 제가 봤을 때 여기다 짓는 게 맞는 것 같아 보여요. 자, 조금만 더 돌리고 됐어. 이렇게 짓을게요. 자, 중간에 논나들 그논 아이들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여기 서람 부족하죠? 어, 이렇게 지정을 합시다. 아니야. 일하자. 도구가 부족하다는 얘기가 들리긴 했으니까 혹시 모르니까. 아니다. 한명 빼도 되겠다. 양이 많으니까 별 문제 없고요. 뿌리더뿌리더 뿌리더. 선택 가능한 사람들이 없죠. 이게 10살 이상인 사람들만 가능하다 보니까 아, 이건 좀기다려야될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자리 남는 데 있니? 어, 여기밖에 없네요. 한두명 정도만 고용을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자원들을 조금씩 모읍시다. 아, 맞다. 나와, 나와, 나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여기는 광산을 만들어야 돼. 난 이거를 우선순위 올립시다. 자 아, 저장고가 커졌으니까 별일 없이 잘 버틸거라 생각이 되고요왜 돌을 안가져올까? 좀 이해가 안되긴 해요. 잠깐만 또 누가 죽었나요? 질병 지대가 생겼죠? 사제가 알아서 좀 정리를 해줄거예요 이건 좀 기다려볼게요. 사제님? 저기 놀지 마시고 그... 그질병지에 있는 고블린들 좀 치료해 주시면 안될까요? 하하 이해가 안되네요 일단 기다려 봅시다 자 앞으로 막은 그 먹을게 많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이제 슬슬 결정을 할 때가 왔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먹을 걸좀 챙겨야 되는데 우선순위 올리던가 그렇게 해야될 것 같아요. 그래 그래. 자좀지워주시고 아니 그런데 이건 왜 돌을 안 갖다 주는 거야? 이해가 안 되죠? 자 우선순위 올릴게요. 일단 이렇게 합시다. 속돌리고 아이고... 고룡아 늙어 죽었습니다 방법이 없네요 난돌 먼저 빠르게 캤으면 좋겠어 뭐니? 또 질병지대? 뭐 이거는 사제가 알아서 해주겠지 자 좀만 더 힘내봅시다 돌을 빨리 구해주세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돌이 있어야 우리가 뭘 하던가 합니다. 나돌 아, 생겼는데 왜 업그레이드를 안 시켜주지? 이해 안 되죠? 업그레이드 코스트 다찼는데 자, 한번 누를게요. 호잇. 자, 다시 지시를 내립시다. 뭐야? 요구량이 더 많아진 것 같은데, 기분 탓인가요? 일단 한번 보죠. 여기도 업그레이드 시켜놓고, 일단 좀 지켜봅시다. 어디서 싸우는 소리가 들렸는데? 음, 이해가 안 되죠? 이거 빨리 업그레이드 시켜주면 안 될까? 인벤토리, 파이어드. 이것도 좀 채워주시고, 이것도 업그레이드 시켜주시고. 아니, 왜 싸워? 아, 왜 싸워요? 아! 그러지 마세요. 아, 안돼. 그러지 말자. 아, 이 아이를 좀 죽이고 싶은데. 방법이 없네요. 그쵸? 아마 이 뼈칼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이건 좀 감안해야 되는데. 머리 아프죠? 자, 우선 이렇게 합시다. 13대 다 고용을 할게요. 3대 많아졌으니까 바로 작업을 시키고. 그 다음에 철을 좀 사야 될것 같아요, 철. 저희가 만들고 있긴 한데 좀 많이 더디죠. 아니야, 이거 말고 블랙스미스를 먼저 만들자. 자, 빌드. 블랙스미스. 이 아이가 있어야지만 도구를 만들 수 있으니까 일단 이렇게 지시를 내려보죠. 이렇게 찍겠습니다. 자, 우선순위 올리고요. 아, 먹을 것도 부족하고 난리가 나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일단 거래를 한번 해볼까? 어우 비싸다 많이 비싸요 우리 건 싸고 아너만가거 아니야 이거? <웃음> 아 너무하죠 일단 뼈쩍한 건모았으니까 바로 이...검들은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자 이거 지시 내리고 일시킵시다. 예, 이렇게 할게요. 여기도 사람 죽었으니까 또 배치를 해야겠네. 오잇! 여기는? 다 죽었죠? 에라이. 만약에 대비해서 좀 열심히 작업을 시킵시다. 자, 몇 개까지 만들지 모르겠는데 일단 지켜봅시다, 이거. 어, 이거 만들기 시작했구나. 이 판자가 지금 많이 있지? 그럼 굳이 판자가 안 만들어도 되겠다. 이렇게 할게요. 자, 이것만 빠르게 만들어주면 돼. 그리고 여기 우선순위를 또 올리는 거예요. 됐어요. 자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만 진행을 할게요 지금 갈시가 그.. 지금 좀 진행해야 될게 아직 좀 많이 남은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 게 있죠 이거 몇 개를 더 지어야 돼요 좀 우리가 아직 안정적인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계속 빠르게 나가긴좀 무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안정감이 좀 생긴대로 한번 마저 그 진행을 해볼게요 자, 장시간 동안 봐주시나 감사하고요 다음에 뵐게요.